네, 이몽입니다 꿈의 몽 시간이죠 어, 여러분들 꿈의 몽을 별로 안 좋아하나봐 <웃음> 비유가 별로 안나와 난 어, 그래도 어느정도 잘 나와서 왜냐면 꿈의 몽 채널이 별로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의기소침한데 뭐 그래도 뭐 음, 한 그래도 10, 12회 정도는 해봐야지 알겠어요 조금 더 해봐야 되나 한 24회 정도는 해봐야지 알겠나 무튼무튼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여러분 꿈에서 신체 일부분이 나와요. 특히, 이제 요거는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데, 이게 나만 자주 나오나? 아, 나도 가끔 나오긴 하겠다. 어, 어 뭐, 그, 뭐군데요? 라고 궁금해요? 아니, 저기, 저기, 뭐 저걸 나갔잖아. 어, 썸네일로. 성기.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자, 남자의 성기하고 여자의 성기는 같은 성기인데도 다른, 어, 꿈에서는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남자의 성기는 어떠한 일에 대한 어 작품의 작품, 일, 계약 그런 어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여자의 성기는요. 어 창고, 금고 뭐 이런 거, 통장 뭐이런거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의 성기를 갖다가 손에다 양송에다기 비교하는 건 뭐야?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갖다 계약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건가, 이건가, 어,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성기가 비로 먹었어. 어, 제대로 안 돼. 어, 저기 막, 시들시들해. 그럼 어떻게 해요? 별로 쓸데없고 영양가 없는 일이라라는 거예요. 어, 꿈속에서 나오는 성기는요, 어, 크고, 어, 단단하고, 어, 아, 그래야지. 좋은 거라라는 거예요. 어, 뭐, 그, 뭐, 현실에서도 좋은 거라고요. 암튼, 꿈에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작품으로 치면 좋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떠한 이것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이 계약으로서 나한테 어떠한 커다란, 어, 어떠한 그, 베네핏? 어, 지휘문 지휘? 아니면은, 그, 금전, 그, 당, 성기는요, 금전적인 보상은 아니에요.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내 위치나 그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음. 그, 그, 만약에 금전을 얘기하려면요, 조금 2차적인 어떤 뭔가 제수추가 있어야 돼. 음.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여자의 성기는 제가 그랬잖아요. 통장? 아니면 금전에 관한 거라고 그래서 여자의 꿈속에서 보이는 여자의 성기가 깔끔하고 이쁠수록 그쵸 내가 앞으로 풍요로워진다 라는 뜻이에요 만일 그것이 지저분하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다 라는 거고 누가 나의 것을 갖다 엿보고 갔다 라고 한다면은 내 통장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예요 어 반, 그럴 때는 반드시 금전 거래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성기가 밑에도 있지만 위에도 있잖아요. 적가슴이 있잖아요. 어이 누군가가 자기 가슴을 갖다가 만지는 꿈그 좋은 꿈, 꿈 아니에요. 어, 이 젖가슴도 하나의 의식주와 관련되기, 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물질적인 손실을 갖다가 누군가가 내 것을 갖다 노리고 고의적으로, 어, 취해 간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갖다가 강제로 맺을 때도 가능해. 아니면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도 가능하지만 이게 금전적인 어르, 어떠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내가 젖가슴이 이렇게 풀어 헤쳐지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꿈 그것도 안 좋은 꿈이다라는 거지 왜안 좋아요 내내 내 재물이 다 오픈된 거잖아 내 재물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금전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거고 그럼 누군가가 앞가슴을 다 풀어 헤쳐서 가슴이 다 나오는 그, 그, 그, 그, 그런 그 꿈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 그것은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어 기분 나쁜 안 좋은 일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신체는요, 노출이 되는 거, 어, 노출이 돼도, 뭐, 이렇게 좀, 싫으면은 상관이 없다. 어, 싫한데 부끄럽지가 않다. 부끄럽지가, 떳떳해. 어. <웃음> 부끄럽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기란 꿈이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끄러웠다 라고 하면은요 내가 어떠한 작품을 이렇게 딱 내놨는데 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내놓, 내놓은 작품을 겉보기에는 되게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은 좋지 않았다 라는 뜻이 돼요 음, 아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웃어서 아, 쑥스러워서요 아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쑥스럽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네 어쩔 수 없어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부끄러움을 되게 많이 타요 어, 미안해요 쓸데없이 부끄러타서자 부끄러움 많다고 레드 썬아 음,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미안합니다. 아 그렇다고 그 성관계를 맺는 품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성관계는 뭐예요? 남자께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작품 이렇게 보면 좋은 작품인데 그 다음은 그다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작품이다 나는 거기까지라는 거야. 이것이 나, 나한테 나 어떠한 베네핏이 주어지려면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라 거야. 성행위는 뭐예요? 내가 그 좋은 작품하고 계약을 한다는 라 거지. 음, 그렇게 하고, 그럼 내가, 내가 아니, 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두 작품을 놓고 비교하는데, 어, 어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갖다 꿈을 꿨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거 작품을 놓고서 내가 어떤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아까 책은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리고 성관계를 맺을 때도요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맺는 거는 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따냄으로써 어떠한 그 일이 성사가 되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뭔가 어그리먼트가 있다는 거 주고받는 그런 계약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지위가 높아진다 즉 승진을 한다거나 그 승진한다는 계약이잖아요 사장님하고 나 아니면 내 상사로부터 나 발탁을 받아서 그렇죠? 내가 상사님 밑에 자리로 간다든가 그 그러니까 영전한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내가 훌어 저기만 훌륭한 사람 덕을 본다라는 거지. 근데 내게 훌륭했으면 뭐야? 내게 훌륭해 해 해가지고 내가 나보 그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하고 그 관계를 맺는 건 어, 내가 훌륭한 걸 갖고 있어서 나보다 어린 후배들을 갖다가 이끌어 준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같은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내 거냐 아니면 남의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 근데 보통 여자들이 남자 걸 보지, 자기 걸 보진 않잖아요. 암튼. 그러면 내가 내걸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내가 내걸볼 수도 있지. 내가 내걸 봤는데 내게 윤기가 나고 풍요롭다라고 한다면, 은 그게 길몽이다. 어떻게 길몽이냐. 여자의 성기는 재산적인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가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창고가 불어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살이 희고 곱고 꿈속에서 살집이 이렇게 있는 거 말고, 풍 성성하게 있는 그런 꿈들은 이게 다 재물이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의 몸은 재물이고 남자의 몸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비로 먹은 몸보다는 그래도 체격이 좀뭐 이런 거 말고 <웃음> 이렇게 있는 거 그런 거는 어떤 거다. 어 되게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사람의 몸이 토실토실하고 보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춘부하고 관계를 갖는 거는 쓸데없는 일에 엮인다는 뜻이에요. 어, 근데 매춘부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내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그 매춘부가 되게 이쁘고 되게 비름 먹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어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이쁘고 아름다운 몸매를 소지했고 나랑 너무 잘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아 굉장히 쓸데없고 이제 골치 아픈 일인지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어떠한 그동 동지 아니면 같은 일을 갖다가 하는 뭐 파트너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람 했는데 어 생각보단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너무 너무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꿈은요 그 나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꿈속에서 성관계는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색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꿈은 반대라는 말이 있죠 반대인 꿈이 있고 그냥 그대로인 꿈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성관계나 어떤 그 사람의 몸이 나오는 걸로는 그현실을 그 그대로 그 보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만약에 더 알고 싶은 꿈이 있다면 은 어,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조금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재밌는 내용으로 어, 재미있게 꿈을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 <음>